저는 제25회 부평풍물대축제 개막공연에서 공연을 하는 기타와 보컬을 맡고 있는 정유천입니다. 풍물축제 되게 어려운 시기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또한 이것도 시간 지나면 자연의 순리에서 다 지나가고 또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밝은 날, 희망이 있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해서 제목을 무의자연으로 정하고 곡을 만들었습니다. 부평풍물축제에서 락과 우리 국악가에도 협연, 새로운 작품 만들기회주 줘서 재밌는 축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축제를 쉬었거든요. 2년 동안 그래서 업제를 다시 시작하는 걸 축하하는 마음으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공연팀들이 다시 복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아니면 어디 먼데 가서 만볼수 있었던 공연팀들을 초청을 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전환되지만 다양한 어떤 볼거리를 제공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